와 러빙아. 어떻게 개구 나간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와오 <놀린> 스페리포스요 이거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아이씨 아까그 누구였지 스페리포스 미션 주신 분? 메케센 같은 놈이 어찌저리 저저절 되는지 <웃음> 아하하하 오케이 쏘리 쏘리 강렬 그거 완전 빠졌네 잠깐만 콩이가 미션 줬는데? 환이야 응. 오케이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 완전 맞아, 맞아. 파괴하십시오 잠깐 미션이 환이랑 검둥오빠 랑 어시 13개 333개? 어? 알았다. 검둥이 아니라 공동미션이요? 아ろし노 컨트롤 아둘 하나 더둘둘 둘, 이게 둘둘어씨어씨 어시, 어시 하나 더 있다. 뭐뭐라고뭐 아, 저랑 어시 13개 합에는 343개요. 다뭐 각방 3 3 3개야 어떻게 씨. 오 이해 어떻게 해 놓어? 씨 13개 어, 또딱 맞춰야 되는 건가? 어. 점심. 점심. 아또 중화다 또화다전진이다 잡혀가는 중. 중 일단, 하나. 아니, 두고, 또 하나. 또 하나. 하도방치 뺐다 뺐다 뺐다. 아, 노 온다 노 온다. 아, 이거 나이딱 아, 나이스. 맞춰야 된대요. 각방3 3삼 개고 어시1 3개딱 맞춰야 되네요. 아, 파이도 고죠 짱인데. 어씨저기네 푸른 파도 양념. 아, 이 어, 네오파, 푸른 파도 뭔가 이름 멋지다. 네오파. 드라마 이름 같네. 어, 뭐 방이 방이 앞에. 방이 박스. 어씨어 씨. 푸른 파도 어 씨. 오케이. 나이스. 우리 개구 방, 우리 개구방으 아, 개구방. 형님 안녕하세요. 워샵이 어, 어, 날라다니 1 0스통나개피에 오카나 더 바로 가지 바로 가야지 제이킹이이 설치됐습니다 가야지어시고다 아우 쌌다 안갈래 이거 망다 아! 아! 아씨 아, 아, 아. 아, 아, 1피 날라 안갈래 안갈래 안갈래 어시 5팀 아, 컴 화이팅 와 룩이 형 뭐야 <웃음> 침대에선 <웃음> 노트님 안녕하세요 어우 네. 주차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이디가 야무지이신데? <웃음> 아 최근에는 안하고 있어요 제가 하게 되면 이제 공지 올리고 좀 자주 쓰게 될것 같네요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제 본캐를 좀 집중중이라 본캐랑 다른 저기 딱 두개만 쓰고 있어요 그러게요 나중에 쓰게 되면은 예 네, 그때 한번 한번 빌려주시면 아, <목소리> 야무지 쓸게요 뭐 <목소리> 보여 우리? 프로파도시 잡아주세요. 푸로파도없래요 음, 자, 자 반야 무도 드릴게요 형님. 그러니 네, 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첫 쪽에, 첫 쪽에, 반고, 반고, 아이, 포. 나나나나나, 반, 반, 반, 반, 반. 잡았다씨. 우리 중옥, 중옥, 폭파이 많아. 아, 그래. 잡으면 괜찮아요. 하사 아, 네. 피아 플레이. 피 피, 피. 응, 안 필필, 응하냐 필 오케이. 아니, 또 잡았다 또. 종이 한번 있으세요. 이거 내가 개피쳤는데. 그래. 저 앞에서 다안 된대. 아. 아이고 이거. 또옥 있다. 죽다죽랑 중기. 개구 중기. 방설해 어 설해 버려. 네. 설해 버려. 이 있었는데요. 종옥 같이 빌죠. 저 앞에서 삐온다. 종이슨.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있어? 하나 더. 숙박 있다. 저 나이스. 어, 제가 못못 잡아. 찌라만 중 중. 아군이 승리아 저도 못다 봐. 와, 이거 다. 나이스. 아. 소 아씨. 아, 뭐든 좋죠. 그래도 아, 열심히 열심히 해야. 아, 그럼요, 그럼요. 나 나왔다. 와우, 괴물이님 감사합니다. 한번 더. 이 개월에서 고성다 했다. 스페셜 성공. 내가 어시. 미사일부터 한 바퀴 동안에 스페셜 포스 성공하면 100개씩이라고요? 100개씩, 100개씩은 무슨 말이요? 아, 한번 성공할 때마다? 아, 어, 스페셜 포스돌격해야겠데 지난번 미사일에서 스페셜 포스 뛰었는데 스나로. 솔직히 어, 지금 뜰까 말까 거든요 뜨거운다, 거운다이거다 어? 박이! 11시! 방 철대 둘! 하나 더! 방 하나 더! 아, 뭐, 안 되는데? 나이스! 방 칼대! 나이스! 방봐 뭐야? 누가? 힘이 좋지가 안돼. 시간 하면고 바로! 아, 보고 네 글쎄. 네, 아, 나 우리 형들 지금... 각성했다, 이거. 나이스! 아, 나, 그래. 미국아가 눈도 나. 되었습니다아 당해 야지면고 내가 로 소리, 엉 소리. 아리 아, 그 훈장 스페셜 그 포인트. 포인트 요 스페셜 포인는 연속으로 4킬. 킬 다음에 이제. 4킬 연속 4킬 하면 뜨는 거. 있습니다. 킬날줄몰랐 세게 때리긴. 아, 아, 이거 걸렸다. 누구야? 포세이돈 양념. 버시 어, 시가... 같은. 어, 어. 어, 왜 이렇게 화끈해요, 갑자기? 뭘... 미션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막, 시원시원하이. <웃음> 미션 좋아. 좋아, 좋아. 영원는 이제, 찜막 아이가, 거의. 어? 아, 아 오늘 시... 하루 재끼면 아, 안 되나? 오케이.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아, 병가네. 방재끼가 그런 의미로. 재끼고, 내 아니, 한신 집에 가게. 에헤. 11시 1분, 1분, 2 들어가서 오른쪽. 아, 들어가서 오른쪽. 아우, 시에도 바로 가지 바로 가야돼 중국에 하나에도 있고. 중국에 하나중에하 있고. 중국가중국중 들켜 버렸어. 아군이 패배하였어. 아, 저놈 잡았어야 되네. 소치 안 끝나야. 야, 이거 지금 밑에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우리. 결이. 아, 역시. 아. <웃음> 얘도 한 방에 죽어 버리는 거 어떡해, 그죠? 핸드워. 아, 아. 야, 혼도 혼도 봐봐. 뒤에. 아닌가? 어, 없는 데신이 없어, 없어. 한 방에. 맨날 초파형 즐기란 말만하시데 어떻게 즐겨야 되죠? 구체적인 구체적인 얘기죠. 아, 장이 형이 즐기지 말해. 아하. 연막 연막 어개과 봐라. 와포세이도 반. 역시 포세이도. 아좀더 뭐? 뭐? 뭐, 뭐 야과 패드. 그래? 낚박 하라 그다음에 낚박 박과 너무 개관만 잡을 생각이야. 기본 파기원 파. 아 잡았다 이상 잡아 안돼. 아어 방설 때 기본 파. 아군이 린님 안녕하세요. 최초 사니다와 지금 이렇게 지금 영원님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지금. 나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 큰일 다못는데좋네들 아, 폭! 내려왔다! 내려, 계단 내려왔다! 계단 내려다 이거! 중계! 계단 연막 까지 연막 쪽까지 어디에? 중호기! 봤어요 오케이! 감! 감! 감! 다리반! 나이스 형아 다리반! 나이스! 너 완전 돼. 형님도?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어. 나이스 형은 재어 씨. 나이스. 뭐야? 아 이거 포기 피타? 스 뭐야? 아, 스피르 포스라고? 아, 아닌데. 아, 맞아. <웃음> 아, 봐봐 또 봐. 또만 또 반, 또 반, 중목 봐. 잠깐만. 나이진통 적배. 어. 아, 진짜 진짜. 아, <웃음> 나이스 아, 오케이 어시 몇개죠 이제 4개 오케이 아홉 개 남았고 아트티키됐다 나이스 와 공지가 뭐이러 길어 임티님 미션 미사일부터 4종배 파학기돌 동안 스페셜포스 할때마다 100개씩 공이 미션 11시까지 어시 13개 삼공시휘름검종 아, 오빠 각방 333개씩 뭐야 어 오케 이 확인 이거 다 읽을 수 있냐 오빠가? 내려가, 오빠가. 내려가. 확인 어, 반반아 내가 다 천재 개무네님 미션 뭐에요? 발포 하나 삐아나? 안 내려가야 안 요어 하나봐 하나봐 저저 저, 누구야? 저밀진 보자 치랑야차 뭐야? 이름 뭐야? 근강야차 밑에 포 이동 아다 아이고 기계선아 반이야 나 나이스 나이개이다가오 생각했어. 알았어. 덤비. 기대 승부를 신청. 덤비. 아. 터져. 어떻게 세요우 기껏. 기계세 아,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낙서날라다가저 해별, 아, 방이 핑 찍고 나가. 오버 <봤빙> 밈. 나 중장갑 바링오빵 민다고? 아, 응. 우리 개고 나간다는 아, 아니, 얘기 아무도 없다. 클났다. 아. 아 어떻게 개고나간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와오스피리퍼스요 아, 이거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아이씨 사리, 아 아까 그 누구였지? 스피리퍼스 비션 주신 분? 아미사일부터해요 혹시? 아 아니 미사일부터해요아이참다 오빵 다 오빵 나도보도아 오방늘 스페이스로 나두번 뒤였다.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체약한데. 없다 어, 있어. 오이거 조금 양념. 이, 이거 공격 발란거아니야외통배외통배무언박 그거... 하나. 있고 있어. 까고 전지. 전지. 에잉.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 스페셜 퍼아 와, 오늘, 오늘, 스나로, 딱, 네발 스페셜 퍼스 두, 두 번째다, 두 번째. 아, 쉬 아까 미사일 때한번 뛰었잖아. 오. 그거 올릴 건데, 형 그때 몇킬 했지? 예. 아,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하나 쓸걸요? 어, 있지. 나, 나 그거 셰프라고 말해줘. 네. 아, 오케이. 특치 역할하고 아이디가. 오케이. 근데 셰프 형은 셰프 형아이디로 하고 있는데? 아, 아까 세이죠나 이거 온인데 아, 아, 좋아, 좋아. 어, 어, 어, 오케이. 어, 어, 어. 오케이. 또어 먹었어? 너 먹었어? 핀? 아, 안 먹었어. 아 근데 도 주신다. 핑핑 간다. 변동 핑. 왔다. 왔다 왔다 왔왔 맞습니까? 안그라뼈하나 위치 뭐니 되나요? 네요, 저는. 와...이구... 잠깐만 아, 나 건디 아, 한번 일단 아, 까주면서 아, 건디박스? 그래? 자 작업 패스! 그렇지 건디박스 잡았고요 중목울베 주심 중목울베 중목울베? 와필필 나이스 군장님 필 내가 어시 저거는 어, 먹어줄게 어...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긴하지만...아... 오케이... 오케이... 절대 하나 옥 절대 하나 절 때. 와 중국 전방이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광으로 박스. 지요 아까 인사드렸나? 뒤로 앞에 총총총 총. 어어 어. 스아 nice. 이거 영원이했네 내가 합치는 거 아이가 면여 개. 개. 딱 13개네. 아4개지 뭐, 4개지. 폭탄이 설치되었습니이승리하였 <웃음> 고생해 주저 가보겠습니다. 가아 내가... 고생했다이. 하이파이어 소개팅.